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테일스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일스톨은 어떤 기물에서 테일로 멈췄다가 내려가는 기술들입니다 테일스톨은 하프파이프 탈 때, 쿼터파이프 탈때 멈출 수 있는 기본 동작이고요이 동작들을 잘해야 하프파이프를 자유자재로 탈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이 윗부분에 보시면 제가 링크를 띄울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테일스톨 리버트라는 테일스톨 응용 기술도 있습니다 그 강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테일스톨은 펌핑을 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아요. 맨 처음부터 드라이빙에서 락투 페이키하고 테일스토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펌핑을 하면서 조금조금씩 테일을 눌러서 가고 그 다음에 잘되면 조금 더 높이하고 또 잘되면 조금 더 높이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. 테일스를할때 많이들 실수하는 것중 하나가 여기에서 테일을 안 밟는다는 것입니다. 테일을 밟지 않고 요정도만 한다는 거죠. 이렇게 하게 되면 바퀴가 넘어가 버려요. 행업이나 스위치 락처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테일을 확실하게 밟아줘야 됩니다. 테일을 밟아야만 보드가 탁 멈추면서 이렇게 올라서게 돼요 이걸 안 밟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면 이걸 밟는 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안 밟는 사람이 많은데 확실하게 밟아야 되고 잘안 된다 싶으면 무서우면 낮은 데서부터 밟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